연예인 지망생 한서희가 8일 얼짱 출신 크리에이터 강형민에게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한서희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고소는 해도 되는데 유유 제발 내 이름 언급 좀 하지 말아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서희는 내 생각도 좀 해줘 유유 할 거면 조용히 해줘 유유라면서 고소는 원래 조용히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서희는 니피디에서내 이름 언급 금지라면서 자신이 금고형을 당할 수도 있다는 강형민의 주장은 법이 그렇다면서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이날 강형민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오늘 한서희 씨왜 악플러 1만 명 고소하고 왔다는 글과 함께 고소장 접수증 사진을 올렸다. 강형민은 그 사람들의 사상이 어쩌던 간에 멀쩡한 사람 한 명을 허위사실 육보를 하여 선동하고 몰아가서 단체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며 XX로 만드는 것은 명백한 범죄다. 이것은 그것에 대한 고소라고 설명했다. 이후 강형민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고소 인원수가 많아 실력있는 변호인 3분을 선임했다. 그분들 하시는 말씀은 한서희의 경우 집부와 맞물려 매우 아슬아슬한 상황이라고 하더라. 워낙 파급력이 큰 친구라 금고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다. 나 역시 한서희씨만큼은 선처나 합의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